많은데 쿨해요. 풀기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아쉬울 게 없다. 결혼했다고 봤을 때도 그냥 남편이 이 사람은 1인자 남편은 2인자 자녀를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관심이 나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, 이 여자가 노력을 했다라고 하기엔 애매한 노력이지 않았을까 싶고 아...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이틀만에문 닫았어요. 지금. 왜?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근데 이 효리 씨가 남한테 피해주는 거싫어요 내가 잘 되는 건 좋은데,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백마장군 주연신당 주연입니다. 선생님, 사주를 또 갖고 왔는데. 네네. 어, 봐주세요. 음. 사주 멋진데요? 기운이 남성의 어떤 강단도 있고 또 여성의 섹시미도 있는데 또 배포도 있어요. 그리고 또 많은데 쿨래요풀기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아쉬울 게 없다? 멋진데요? 그리고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니야. 근데 단적인 목표가 있어요. 나 이거 할래. 나 이거 가질 거야. 나 이거 갖고 싶어. 멀리 보는 목표가 아니라 단발적인 좀 목표가 있다. 그때그때 그때 열심히 사는 사람이랄까? 음. 나의 단점을 좀 보완하는 사람이랄까? 그리고 운이 좋아요. 한, 이 사람의 대운은 스물여섯 일곱이라고 보면 돼. 운이 나쁘지가 않은데 정말 대운이라고 보면 스물여섯 일곱도 좀 시작되지 않았을까? 그래서 그 운이 높은데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귀찮아서 내려왔다가 하고 싶으니까 또 했다가. 누구를 키우는 자질은 없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키우는 자질은 있어요. 내가 나를 승승장구하는 거는 좋은데 규율이 없어 그냥 내 나라에 내 집안에 법칙만 있을 뿐이지 누가 없어 뭐 이렇게 자유로워 그럼 이분 올해오는 어떠세요? 그쵸 즐길 줄 아는 사람인 거 같아 내한테 구설이 놀아도 하하하 <웃음> 사람을 깔보는 건 아닌데 다 사람을 좀 내려다 놓고 봐요 아, 뭘 귀찮게 뭘그래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지 미술도면 니네 같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기가 많을 거예요 이런 가정은 어떻보요 엄마 아빠 이런 가정으로 봤을 때는 이 가장 자기 혼자 잘벌 거예요 아마 남의 기운을 다 뺏어온 것 같아요 이 집안의 기운을 싹이 형제가 있으면 형제 기운까지 싹 뺏어가지고 자기가 몰빵하지 않을까 음. 그래서 제가 몰빵한 다음에 도와준다고 보면 되는 거고 결혼했다고 봤을 때도 그냥 남편이 이 사람은 1인자 남편은 2인자 남편을 굉장히 지 맘대로 멋대로 할수 있는 남자를 만났을 거예요 이, 나, 이 여자가 천방지축으로 뛰었을 때 그냥 조금 이 도와주는 사람 아니면은 내가 그냥 어, 자기 이거 해 빨리 해 빨리 해 그러면은 아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조금 느리거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남자를 만나지 어이 남자 이 여자를 억압하려고 하는 순간 이 끝나요 여자분은 가수 이효리 씨 음... 이번에 카페도 냈었잖아요 커피 그냥 커피숍네그러면고 음... 되게 잘 돼가지고 막줄 많이 서고 그래가지고 문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네. 이틀만에 문을 닫았어요 지금 왜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준다고 지금 오히려 연계 독이 됐어요 근데 이 효리 씨가 남한테 피해주는 거싫어요 내가 잘 되는 건 좋은데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한테 인기하는 걸좀 찾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는다면 이효리 씨 과연 그 방송 활동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요? 방송 활동은 예능으로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프로듀싱을 하든지 응? 이런 프로젝트 그룹을 좀 만드는 역할을 하고 이 남편이 음악가기 때문에 이름 없는 가수도 있잖아 이렇게 아, 밴드 이런 네네. 쪽을 키워주든지 어. 글쎄 다 홀로 가수를 한번더 한다? 한 번쯤은 더할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찾으니까 계속 출연해요 자녀를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작년인가 이효리씨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글쎄 나는 한 명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한번 해봐 근데 이, 이 여자가 노력을 했다라고 하기엔 애매한 노력이지 않았을까 싶고 그치? 렇 음, 왜냐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런 욕망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쯤은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좀 그려보는데 희미하게 하나가 좀 보이기는 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가능성은 하나 정도는 있다